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9월의 첫 번째 업데이트 9월 2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주 점검 내용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콘텐츠 신규 수련의 섬 6단계가 추가되고요 해금 조건은 길드레벨 13 이상입니다 권장 존투력 지역이 88만 2천 111만 145만 지역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는 헤렌디아 몬스터 나팔 영웅 등급의 스킬 교본, 그리고 빛나는 영원석 정화수가 나옵니다 차원 난투전이 개선됩니다 정의 몬스터 처치 점수가 변경되는데요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10점 내려갔네요 그리고 일반 몬스터의 리스폰 시간이 감소했고 보상 획득 최소 점수가 상향됐다고 합니다 필드보스 보상이 변경됩니다 대상은 좌절의 루스칼, 붕괴의 브로카이스, 망각의 라즈카 이렇게 세가지고요 어, 브렐란 장비 상자를 영웅 장비 상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네요 이 영웅 장비 상자에서는 거래 가능한 모든 직업의 브렐란 장비 또는 수정 봉인함 중 한기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필드보스 체력이 조정됩니다 어 근데 대상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느낌상 허상의 파르비니아가 조정될 것 같네요 아마 하향 패치로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 수집에서 망가계산 지역 부분에 보상 능력치가 변경되는데요. 어, 변경 대상은 세가지 어, 인간의 죄악 12번째 거 기존의 방어력 막기 회피로 되어있던 능력치가 공격력 명중 치명타로 바뀌게 됩니다. 어, 방어형이었던게 완전 올 공격형으로 바뀌었네요. 전투력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즈카 마석의 능력치가 변경되는데 기존의 영웅 등급의 경로 절규 비탄, 공허의 마석에서 일부가 변경됩니다 악마형 추가 방어력 1395였던 이 능력치가 악마형 추가 방어력 1570으로 증가되고요 마법형 추가 방어력 1395가 마법형 추가 방어력 1570으로 이것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에스트로 장비 교환 제작식이 추가되는데 제작처는 제작에 대장기술, 교환에 어 깨어난 지쿠스, 깨어난 판덴, 깨어난 슈리온, 교환 엘튼 이렇게 생겨납니다 여기 에 변경 대상은 깨어난 지쿠스, 깨어난 판덴, 깨어난 휴리온 주무기, 보조무기, 망토, 골리고 엘튼의 주무기, 보조무기, 이렇게 생기네요. 마이스트로 장비 교환 이벤트는 9월 1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트로 말고 다른, 다른 직업에, 해당 이 장비들을 마이스트로 장비로 바꾸는 그런 제작식이죠. 다음은 일부 지역 특수 네임드 몬스터 스킬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 원거리 범위 공격이 추가되는 대상은 붕괴 사막에 붕괴 이둔 그리고 근거리 범위 공격이 스킬 추가되는 대상은 붕괴 사방에서 붕괴 탐파나 붕괴 스노트라가 추가되고요 망각의 산에서는 에다, TRP, 키르니르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승패 성체에서는 승패 반디아스가 이렇게 추가되네요 다음은 제작식 추가 및 개선입니다 새로운 제작식이 추가됩니다 어, 제작에 연금술에서 가능하고요 어 제작서 제로 변환 탭이 이렇게 생기네요 새롭게 추가되는 거는 어, 거래 가능한 각성의 기원들을 기속으로 바꾸는 그런 제작식입니다 각성의 기원은 필드 사냥에서 드랍이 가능한데 전부 다 거래 가능인데 이거를 기속으로 만드는 그런 제작식입니다 그리고 전설 등급 깨어난 지코스 판덴 슈리온 장비 제작식의 제로로 어, 기속이 붙은 무기 방어구 장신구 각성의 기원도 대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어, 대체 재료로 사용을 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어, 무기 방어구 장신구 사양 상관없이 깨어난 만들 때는 어, 이셋 중에 아무거나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 기속등급 기속등급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거래가등을 기속으로 바꾸는 어, 이런 제작식이 나온 것 같네요. 어, 대체로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어, 합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따로죠. 따로 120개씩. 이렇게 할텐데 아마도 느낌상 패키지로 기속등급인 이 각성의 기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일부 선택 아이템이 변경됩니다 어, 강화 주문서 선택 상자에서 공인함 강화 주문서를 추가되고요 몽환의 틈 시간 충전권 선택 상자에서 기사의 상실 시간 충전권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신규의상 4개가 나왔고요 어, 남캐여캐 엑셀로, 마이스트로 이렇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어 컨셉은 어, 여왕과 임금 뭐 이런 느낌이네요 어 이번엔 헥슬러꺼 약간 공주님 느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여왕님 느낌으로 어 디자인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여캐꺼도 아직 밑에 하반신이 안 나와서 애매하긴 한데 어 상체로만 봤을 때는 어썩 나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염색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남캐꺼도 이번에는 좀 멋있게 나왔구요 다음은 기타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어, 찬란한 보스 상자 등급이 변경되는데 기존의 희귀 등급에서 영웅 등급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 고급 희귀 영웅 수집용 수정 선택 상자에 어, 상품 안에서 도끼의 수정이 도끼 수정으로 잘못된 표기가 오류 수정되고요. 신규 서버 전용 출석 이벤트 아이템인 동료 아체르의 의지 요게 이제 창고 보관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동료 아체를 의지는 레벨 75가 되면 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창고에 보관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인데 어, 시작되는 두 가지 이벤트 어, 300일 기념 14일 출석 이벤트 300일 기념 불완전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어, 요거는 아직 내용이 안나왔네요 종료되는 이벤트로는 어, 8월 반지위크 요거 이벤트 없어지고요 이벤트 던전 교환 소장의 부탁 어, 이거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9월 1일 새벽 4시 아 9월 2일 새벽 4시에 초기화되니까 점검은 8시고요. 새벽 4시 때또 1시간 돌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종료 예정 이벤트들입니다. 어, 어제부터 시작했던 V4 300일 기념 페스티벌 2탄 7일간의 속성 미션 9월 7일날 종료되고요. 마에스트로의 반짝이는 14일 출석 이벤트 요거는 9월 7일날 끝나게 됩니다. 어, 늑대의 징표 수집 이벤트 9월 14일날 끝나게 되고요. 탈것 소환 패스 이벤트 2 2 0 0 0짜리죠 요것도 9월 14일날 끝나게 되고요. 초고속 성장을 위한 마에스트로 장비 교환 요거는 9월 15일날 끝나게 됩니다. 어, 이렇게 9월 2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